네, 안녕하세요. 어, 먼저 신디 로즈 씨가 소재 산업에 대한 특별하고 중요한 현장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원어겐 순환 소재를 사용해 볼 날이 올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어, 신디와 대조적으로 저는 아주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보통의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어, 잘 보이시나요? 어, 우리가 옷 입는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세계이고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혼자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20분 동안이나 저의 일상적이고 작은 옷 만드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먼저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혼자 옷을 만들고 있는 성아리라고 합니다. 바고 클로딩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을 만듭니다. 어, 먼저 이 커다란 기후 위기에 대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비 로즈님의 소재 소재 시장의 크고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작은 노력 또한 그런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입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이 전해주신 생각을 읽었습니다. 저도 홀로 옷을 만드는 입장이고 옷을 입는 보통 우리들, 개인들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저보다 더 확실한 실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의 작은 발걸음들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왜 옷을 만들게 되었고 어떤 옷을 만들고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의 생각과 비슷하게 어, 소위 S.P.A.라고 불리는 큰 의류 브랜드의 옷에 대한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옷들은 어디서 오나 몇번 입다가 버리게 되는 옷들은 다 어디로 가나? 이런 옷을 사입으면서 뭔가 멋있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이 좋고 바느질이나 마감이 더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옷의 품질이 조금 더 좋고 맵시가 더 좋은 옷들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매일 즐겨 입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유로 내 옷을 한번 만들어 입어볼까 하는 생각에 취미처럼 처음 바느질을 배우다 이옷 만드는 일에 큰 매력을 느껴 뒤늦게 옷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옷 만드는 일을 시작하다 보니 화보나 잡지에 나오는 화려하고 특별한 날에 입는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지 않고 일상의 의복을 만듭니다. 주로 워크웨어와 유니폼 같은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매일매일 직업의 일이든 가사노동이든 취미노동이든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일상의 옷을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그시간을 입는 옷이 나에게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옷이길 바래서 그런 옷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름다움 에는 다양한 관점과 취향이 있긴 하지만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어그전로요어이 어, 어, 사진들은 농부 청년 농부 그룹인 그전 것으로 청년 농부 그룹이 팜프라 친구들의 작업복을 만든 것이고 위에 흰옷을 입은 여자분은 어, 화가의 작업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오렌지색 에이프런을 입은 팀은 여기공이라는 여성기술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한 작업복이자 유니폼을 만든 것입니다. 어, 옷 만드는 과정을 모두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저의 옷 만들기 방식은 어, 크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고 조금 느립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되게 비슷하지만 필요한 옷은 또 개인마다 달라서 먼저 입을 사람이 필요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 입을 옷인지, 어떤 색상의 옷을 입고 싶은지,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싶은지, 뭐 넉넉한 옷이 좋은지, 아니면 몸에 잘 맞는 옷이 좋은지, 주머니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지 먼저 의논합니다. 그 다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 이것은 어 이번 여름에 한 수녀님이 생활복으로 주문하신 옷인데 수녀 복이 너무나 더워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의뢰하셔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소재를 선택하고 또 패턴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옷을 제작해서 입으신 모습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옷 만들기가 뭐 원단을 가지고 원단을 잘라서 바느질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벌의 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큰 대기업의 옷이나 고급 양복이나 한복이나 옷한 벌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되게 비슷합니다. 옷이 공장에서 후루룩 만들어질 것 같지만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 사진에서 보이듯 수많은 작은 도구들과 손길들과 수백번의 다림질을 통해서 옷을 만들게 되거든요 단계도 꽤나 복잡하고요 큰 공장에서 여러 벌의 옷을 한꺼번에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제가 한 벌, 두 벌씩 조금씩 만드는 과정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재단하면 그 자투리 원단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재단을 한 벌씩 하게 되면 자투리 원단이 최소한으로 남게 되고요. 어, 의뢰하신 분에게 천연 소재의 단추가 조금 비싸지만 의뢰에 그걸 추천하면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입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 알고 만들기 때문에 이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 권하기가 쉽습니다. 어, 커다란 브랜드 공장에서 옷 만드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한 공정을 반복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해도 한 벌의 옷을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종로 4가에서 일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K-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클러스터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뭐 주로 맞춤, 양복, 한복, 드레스 이렇게 특수한 소규모 제작소들이 모여있고 어, 종로 5가에는 염색집, 가공집, 실크스크린, 2차 가공공장들이 있고요. 큰 도매점들이 모여 있고 건물 2, 3층에는 주로 창고들이 있습니다. 종로 6가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원단 시장인 동대문 종합시장이 있고 청계천 건너편에는 최대의 부자재 상가와 작은 공장들이 즐비한 방상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 건너편에는 봉제 공장촌이 모여 있고 가죽과 모피, 특수한 원단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종로의 끝 동묘에는 완성된 옷들의 무덤이 빈티지 의류 마켓이 있어요. 유명한 동대문 역사공원 DDP에서는 화려한 피션 위크가 열리고 DDP 주변에는 완성된 옷들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이 열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스와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와치는 원단 샘플인데 이 샘플을 보고 원단의 소재 색상 질감 두께 등을 점검한 다음에 원단 업체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두루마리로 감겨 있는 원단들의 도서관에서 제가 원하는 원단을 찾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와치는 면, 린넨, 무늬가 있는 소재의 면이나 린넨, 간혹 울같이 울 같은 원단인데 이것은 동대문 종합시장 원단시장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소재입니다. 이 스와치의 작은 샘플들이 각각의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옷을 만들면서 이런 재료시장을 비롯해 하청공장들 염색이나 단추구멍을 뚫는 곳, 단추 다는 공장, 다림질 공장, 금속장식 다는 곳, 자수 놓는 곳, 옷의 그림을 프린트하는 곳을 수도 없이 다니게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요. 언제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수천 수백 개의 의류산업에 관련된 가게와 공장들이 점점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 저도 이런 상점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소재를 구입하고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제가 할수 없는, 없는 공정들을 부탁드리고는 합니다. 어, 가령 자켓이나 코트의 단추구멍을 뚫을 때는 하나에 500원씩 내고요 셔츠의 단추구멍을 만들 때는 200원씩 냅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세계가 끝없이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저도 가끔 놀라는 점은 이 미세하고 작은 세계들이 한 지역에서 협업해 청바지 30벌을 주문하면 다음날 30벌이 완성되는 마법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누군가는 놀랍고 대단한 효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척 이상한 일이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바지를 우리가 사 입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거든요. 어 언제나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동대문이지만 한켠 이렇게 마음이 서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뭐이 많은 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왔는지, 플라스틱 소재들, 가죽들, 그렇게 많은 재료들이 다 쓰이기는 하는 건지, 이런 재료들은 도대체 왜 값이 싼, 걸, 싼 건지, 팔리지 않는 옷들은 다들 어디로 가고, 광장시장이나 동묘에 쌓인 헌 옷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작은 실천들을 일상에서 늘 이어나가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면을 재배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물을 쓴다. 면화 재배로 수원이 고갈되고 사막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원단을 염색하기 위해 또 엄청난 물을 쓸 뿐더러 염색에 의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의류산업이 각각 집약되어 있어서 사덕감 물류 이동량이 엄청나고 여기서 오는 탄소 배출 문제도 심각하다. 대량생산 자동화 공장에서는 저수련 저임금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옷을 만들고 어린아이들도 옷과 신발을 만드는 공장의 노동력으로 사용된다. 셀수 없이 만들어지는 옷의 대부분은 팔리지 않고 버려지고 태워진다. 다시 환경이 오염된다. 합성섬이 원단을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녹아 바다로 간다. 어, 옷을 만들기 전에 저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들으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거대한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너무 자주 눈앞에서 목격하고 나 자신도 그런 옷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나니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좋아할까 궁금해서 쇼핑몰에 가보기도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명동 쇼핑몰에 갔는데 커다란 쇼핑몰에 손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좀비 영화같이 세계가 멈춰서고 모든 생단이 중단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쇼핑몰에 갇힌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건 음식이나 안전한 장소처럼 먹을 거나 주거와 관련된 것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쇼핑몰의 예쁜 옷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옷을 만들지 않아도 옷은 부족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옷을 그만 만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항상 듭니다. 그런데. 이런 느린 방식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갑니다. 옷 만드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되고 제가 만드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진지하게 옷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자신의 삶과 노동과 주변과 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성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보다 친환경적인 약간 불편한 소재, 비싼 소재를 권유하면 언제나 기뻐하시며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제 옷을 입이, 입으시기 전에도 매우 스타일리시 하시고 자기만의 아름다운 멋이 배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옷만 드는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한 많은 조언들을 얻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동물의 털이나 나일론으로 된 패딩 점퍼 말고 솜으로 된 따뜻한 옷으로 겨울을 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한국의 추위에는 별로 효율적일 것같진 않지만 솜으로 만든 명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방향은 이렇게 느리지만 조금 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래 입어도 될 만큼 튼튼하게 옷을 만들고 맵시 있게 잘 만들고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옷을 만드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옷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좋은 옷이 되길 바라면서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 이미 의미 있는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나 덧붙여 봅니다. 유행하는 옷을 사고 또 사서 나에게 아름다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꼭 들고 입고 싶은 옷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면서 더 오래 입으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 솔루션에 대해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너무 작아서 회의감이 들때 제가 만든 옷을 좋아해주는 한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회의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적어도 그 친구는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제가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 더 이상 spa 에서는 옷을 사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냥 이런 작은 일들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들려 들어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